<목소리> 지가 마만미쳐야면안 님, 대가리 없다고 내 대가리 좀 차려달라고 쫄쩍 해주면 대가리는 그대로 있는데 지치사람이중생에 미친 뻔히 거린 거야. 이게 이제 비유거든. 중생의 자산을 미해가 있고, 자산을 미해가 고내 자성 면허, <목소리> 그, 저기. 개구리, 소, 소 타고, 소 찾는 그, 글씨이거든. 그 시거든. 그, 구와 마찬가지고. 지 대가리 그대로 있는데 미친 가야만 지 대가리 없다고. 자꾸 내대가리찾달라고 오, 시방 세기쫓아네쫓아는단말이야 쫓아다니. 그런데 구심을 쪄 직무 사람 말이 응? 그 이제, 저기 미친 맨이 텅 나사비로 가있고. 대가리찾으란그 생각을 뭐 씹히 거든 명은 대가리 찾으려면 시구리 게. 미친 생각할 때 지금 미친 비에 나사보니까 기대할 그대로 있거든. 맞으면 그대로 있단 말이오. 그런게 그러니까 대가리 다시 구할 필요 있는가. 그때 아무 일이 없어. 결국은 중생의 성군을 원하는 것은 어쩌냐면이부신이기 때문에 응? 결국은 지대화는 그대로 붙어 있는 것도 모르고 말이야 자꾸만 안 되면 대가를 찬사람고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네 그래 어떤지 해가면 안되니 그렇지만 그 병원 가서 미친 병 쪽에 뭐 음, 꼬치라면은 십지 등각도 사실이아주 미친 병 완전히 다나아 사람이 아니야 예약도 안따라고 말이야 십지 등각도 미친 병이 완전히 다나아사람 아니야 미이 미친 병이완이 미친 병이 완전히 다나아 사람이 면은야 미친 병성이완야 되거든 국에 성취해 놓고 미친 병이 다나가 보니깐에 대가리두번아니었냐 대가리는 대가리 보지 아, 편안하게 그대로 부두가 있었거든 부도가 있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음, 알아야 되니까에1중간도 아직까지 예약도할사람 알아가 있고 미친 병 아직도 그다는 사람 대가리 없다고 만하면 대가리 차이 된그사람이 마찬가지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미친 병이 완전 중생 병이 다난다 말이야 미친 병이란 것은 중생 병이 다 나서 가지고 부처도 조사도 필요 없는 그런 사이 구하는 생이 완전히 시급단 말이야 그럼 아무 일 없어 어? 천하태평이라고 천하태평 예. 이게 이제 제자유자지한데 이제 그런 징징은어대가차여 평생인데 말이야 네가 만들면은 평생을 가지고 할수는막장 모양이란 말이야 네 모양을 이리저리 만들면 너무 저기 흉내 내지 마라 모양 내지 마라 이것이라 이 평생이라고 하면 만들면은이전에든지 어떤 것이 도나 이런 분은 이제 평생심이시도록 하거든 그래 흔히 본평생심이도래그렇지온옷 먹고 옷 입고 밥 먹고 안고 서고 이아평생이시더란 말이야 그럼 뭐돌 닦을 필요 공말 필요도 없네 그 이리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오해한 사람이 있는데, 이빙상심이라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아주 대무신지 아주 대무신지, 구정무신지를 성지한단 말이에요. 아주 일체를 샷사라가 있고, 대무신지를 성지하있고 일체 구하는 생각 다 떨죠. 예? 결국 만 안되면 은 부처도 필요한 거 조사도 필요 없는 그런 것인지 대무신지를 성취해가지고 결국 가서는 평생이야 아까도 말 안되면 인재신도 말 안했어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안고 한곳면 안고 서고 싶으면 서고 말이야 아 언제고 치면 언제고 밥 먹으시면 밥먹다고 말이야 응? 그니까 부처도 필요한 거 조사도 필요한 거 팔만대행기도 필요 하고 아무런 거다 필요 없는 말이야 그런고대해탈경계에서 평생이라 했지 그냥 아직까지만 중생경계 이달의 평생 이걸 말한 거 아니야 그니 보면, 이를 갖다가, 중생계 이대로 가야 평생에 가거든. 그건 평생 아니다. 그 말이오. 그니 보면, 이제, 일본 사람들 보면, 평생 이렇게 하 평생이 시도를 간다고. 그선불할 필요도 없어. 우리 뭐, 전부 다그 평생 그대로인데. 이것은 실제 쓰는 장남장풍이여 남을 갖다가 부리라고지제이자기난 거, 똥 마찬가지다. 그 말이오. 그이 평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를 해탈 해가지고, 대자유한, 참을 대무사한 말이오. 대무신경기에 구경지를 갖다 말한 것이지 그런 줄 알아야 돼. 그 남을 갖다 모방할 필요도 없고, 뽑아될 필요도 없거든. 는 유일반 북지호 똥노 해서 말이야 한무튼 일반만 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말이야 멍텅구리 자식이 있어갖고 욕하는 소리야 바보다가 말이야 갱신경계하며어째냐면은 어? 경계, 귀신도 보고 이제 신도 보고 귀신도 본다가 말이야 지동 획수야 손가락 가고 동쪽도 가철수도 갈지거든 호청호야 아 오늘 날이 개였구나 오늘 비가 왔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야. 열시 주로는 진수상치했으 이러한 유는 만들면 다 빚을 갚아야 돼 말이야. 행염나노전해 해서 말이야. 염나장 예? 영라, 앞에 가고단 음? 철란 예? 유분이라 유이란 말이야. 어떻 예? 이만 무시, 무시 물도 마셔야 되고 무시 철란도 마셔야 된다. 결국 지옥 떨어질 사람이다. 이 말이다. 그래 이제 갱신경기하고 지동경수로 가니까네 예? 저기 이거 만들면 돼. 귀신 보고 만들면 그건 좀. 보통 헐깨비 빈나는은 저, 저, 정신 진 사람은 헐깨비 안비거든정신 아까 인약 달다 매일 미친 사람이 헐깨비 빈이란 말이야그게 그러니까 이제 헐깨비라고 하니까 이긴신경계는 부처 가 조사도 결국은 가슴이 만나면 긴신경계다그 말이오 응? 부처가 조사가 비해도 긴신경계예요이 귀신 보고 만드면이 헐깨비 보는 거 마찬가지다 이말이야 결국은 이제, 지동획설을 한다든지, 개인적 강가를 하든, 부처도, 부처가 비도, 내 비도, 이것도 만드 저기 흑개 비는 것이 고, 조사 비도, 눈에 비는, 흑에 비는가 말이야. 그게 옛날에 다 마찬가지다, 그말이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네? 부처 같은 부처 이제 흑에 비도 눈에 안 비고, 조사 흑깨 비도 안 비는 말이야. 이 구경체에서 말하는 소리지. 아, 그는 보통 만드 저기 무슨 뭐 요새 뭐 토깨비라고 한나뭐 이런 것 말이야. 에? 뭐 흑깨비란 말이야. 이런 것만 저기 귀, 귀신 줄 알았는데 큰일 났더야 이 근본이 병진경질한란건 부처를 갖다 전부다 억지로 한인이있네 부처가 흑계 눈에 비지아니고 조사도 흑계비 눈에 비양 부처도 조사도 필기 로는 이런 사인데 다만은 대자유한 경기에서 참무사히이고이렇 어, 되지 만약 그렇지 못하면은 부처가 눈에 비고 조사가 눈에 비일 때는 벌써 이제 저흙 옥에떨어 가지고 온갖 고를 다 받게 된다 이 말이라 호 <웃음> 인간 남 그러니까 일반 야오. 정맥 소착해서 말이오. 아주 좋은 인간 남녀들이 말이오. 본시 좋은 남녀들인데 말이오. 이런 말 야오 정맥요 예? 야오 뭐, 이 저, 저, 저 여신 말이오. 정맥 귀신이 많 붙어가 있다. 그 말이오. 귀신이 붙어가 있다. 예, 집갠 날개거든. 고인이 사가만드되 날개랑 만드니 막, 청변만개로 만드니 막, 이리저리 좀 막, 자꾸, 자꾸 엎어지, 잡어지 한다. 그 말이오. 어? 아? 할루쟁이여눈문 봉사들아. 이 말이오. 예, 삭판진 유일제로다. 니 바깥부터 니 첫날이 만든 건 년이 있단 말이오. 예? 공부지게 해가지고, 대자유자재한 살인 돼야 되지. 만약 그렇지 않을 것들이 말이오. 적수도 일하면서요. 우람 발도 만든 게 결국은 소화 못 쉬고 말이오. 결국은 저 염나대항 앞에 가있고, 바깥으로 어 총, 총, 천, 어떻게 천배, 만배, 이자다, 이자를 더붙여가있 말이오. 결국 바깥으로 다 나가야 된다. 그 말이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어쩌면은, 음, 야호정매에 어떤 귀신이 붙어가있고 미쳐라, 그렇단 말이오 근데 미친 비은 무슨 일이냐면, 예, 부처가 비고, 조사하고 비도 많이, 그때 미친 사람 마찬가지란 말이오 근데 부처가 우선, 음, 저기, 흑계비도 안 비고, 조사 흑계비도 안 비어서 말이야. 완전한데 미친 비이다 낫비거든? 그러면 이제 그 야호만의 정매가 귀신이 맞짱다고 말이야. 딱떨어비가 중계비 전부 다 낫비야. 그 때면 이제 십지등각도 많은데, 이제, 예, 아직까지 야오정매 귀신은 쫓해야 하는 판이거든. 그 십지등각을 총을 내가 있고, 촛지 어? 내가 있고, 부처가 좋아서 필요없는 아주 참을 초운 대장부, 축은 예? 대장부, 대가인 말이요천하천하에 천안, 우쩐지 자유자재한 그런 우쩐지 참말로 대 도인 우쩐 부처를 가든지 조사를 가든지 그때 가서는 뭐라 해야 돼? 막. 실제로 이런 그 자유자재한 국인처럼 완전히 성취해가지고 천남천 있는 이미 자재를 자유자재하게 일으킨 자, 활동할 때는 말이오. 부처라 켜도 켜야 되고 조사라 계야 되고 도둑님이라 켜도 야 되고 역기라 켜야 되고 무인수도 켜야 되단 말이오. 그사람한테랑 관계없단 말이오. 만약 그걸 성취하지 못하면은 부처라 켜도 큰 많은 쟁이고 지옥이고 말이오. 조사라 켜도 지옥, 지옥이고 말이오. 뭐에 있든 갔으면 지옥, 지옥 안 갈래 안갈수 있겠네. 이제 그리 하게 되면은, 음, 인나대가 들가서 밥값을 갖다가 어떤, 이자한이자를테 붙여가 있고, 그럼 다 물어 날라고 하면 말이지, 예, 결국은 무관 지옥이요. 예, 끝이 없단 말이야요 예? 간, 간단없이 끝이 없이 말이야요 영원증, 영원증으로 온통, 지옥으로 벗어나지 못할 테니까, 어떻게 했든지, 우리는 말이에요. 예, 부채도 필요없고, 조사도 필요없는, 이쪽 위병들로 달라가지 않고, 나지 않고 말이야요 오직 자선으로 다가로 깨치가 있고, 응? 인 임재신임이나 석가나 말이야요닮같갔던 일이, 참말로 말이에요. 어, 해탈 도이 돼야 안 되겠나, 이나. 그건 또 공부부진이 해야 되지 말이예요 이 법무부 만날 듣고 천재말 들으면 소용 없어 그 공부부진이 하다 결국 그입니다 이라고 하니 오는 것만 석대 공문을 하지